아침내 소니가 플스5를 일본 유튜버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플스5는 단 5주에서 6주만 있으면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플스5의 실제 모습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니가 일본 유튜버 10명 정도에게 플레이스테이션5를 주고 리뷰를 부탁해 오늘 10월 4일부터 플스5에 관한 실제 모습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5의 실제 모습이 궁금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 두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의 링크는 설명란에 넣어두겠습니다. 풀 버전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면 플스5의 실제 모습과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크기는 큰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무지하게 너무 커서 TV보다 큰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쁩니다. 사실 공식 이미지보다 실물이 훨씬 이쁘네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일단 세울 수도 있고 TV 서랍에 눕힐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디자인이 좀 유치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실물을 보니까 유치보다는 세련됐네요 이 정도면 세워서 꺼내 놓아도 좋겠어요 그동안 소니 플스5에 대해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소니가 너무 안 알려주고 있어서 답답했는데 그래도 이제 정보들이 슬슬 나오고 있으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더라도 우리는 아직도 플스5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소니에서 영상의 내용을 정해준 것 같습니다. 저는 게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유저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전 버전과 하이화는 어떻게 되는지 SSD에 실제 사용한 공간은 얼마가 되는지가 너무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 상황만 아니었어도 E3나 게임스컴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느끼고 그리고 정보가 많이 풀렸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잘 소화시켜주고 있는 엑스박스 시리즈 X와 플스5는 너무 대조적이라 실망 중이었는데 그래도 일본 유튜버들에게 이제라도 나누어 주었다니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가 나오겠죠?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는 착학이었습니다. 저도 출시 전에 물건받아 리뷰해보고 싶네요. 저희 채널을 처음 오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